나는 대부분의 음식을 호불호 없이 잘 먹는다. 삭힌 홍어, 소의 생간, 네덜란드식 삭긴 창어, 시두부 역시 호불호 없이 잘 먹는다. 그런 내게 굴욕적이 패배를 남긴 음식이 있다. 바로 이놈. 군소. 나는 오늘 이놈을 갈갈이 찢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. 내 강철 이빨로. 군소 오랜만이다 너. 아. 자 군소 오백 0 g 주문을 했습니다. 이걸 좀 삶아가지고 이렇게 냉을 시켜가지고 보내주는데 지금 보니까 적혀있는 게 이거 해동되면 은 내장을 뭐 바로 빼서 먹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좀쌈는 않고 그래좀 뜨거운 물에다가 네좀 헹궈가지고 해동을 시켰어요 내장을 빼야 돼요 제가 그때 역했던 게 내장을 제대로 제거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역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내장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이 차있죠 이걸 완전히 싹다잘 빼야돼. 독성도 있고, 예. 네. 좀 역한 냄새가 나요. 역한 냄새가 나니까, 잘라서 안에 내장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 해줘야 돼. 아, 사랑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어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군소입니다. 군소. 오랜만에 또 보는 군소인데, 아, 어, 이 군소를, 어, 제가, 전에 한번 먹으면서, 이, 좀, 역한 표정을 지으면서 뱉어내려 갔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, 많은 분들은 이제, 뭐, 재밌다. 아, 어, 잡사가 모먹 음식이 있구나. 라고 하면서 좀 재밌으셨다가,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군소라는 음식을, 어, 맛있게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쾌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내가 맛있게 먹는 음식인데, 왜 저렇게 역해하냐.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. 아, 어.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엔 제가 그 오해를 조금 어... 밝히고 싶었어요. 왜냐면 당시에 제가 먹었던 군소는 내장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. 어. 그렇기 때문에 그 내장 자체의 독성도 있고 좀 좋지 않은 향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... 그 내장을 잘 빼고 손질을 한번 잘 해와 봤습니다. 자이 군소는 어... 500g, 18,000원에 쿠팡에서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혹시 구매처가 궁금하신분들 더보기란에 구매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제가 군소를 잘 먹습니다 자, 이 군소는 마늘기름장에 찍어먹으면 굉장히 더 맛있습니다 자큰놈 음~~ 내장만 잘되거거든요 먹는데 전혀 무리 없습니다 이거 막 오버한거고 재밌으라고 한거고요 음. 보통은, 여드름 내장 떼가지고, 여기 삶아서, 좀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, 좀 손질을 좀 얇게 손질을 해가지고, 물에,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 때 넣어가지고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. 손질을 잘 하고, 물로 깨끗이 었더니 그때 제가 느꼈던 역함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음. 딱, 씹히는 게 재밌는 식감? 네. 음 이거 신기하죠? 자 이제 뭐 찌발라요 제가 네. 초장, 초장에도 싹 찍어서 먹으면 좋습니다. 음. 음 방금 먹은 건 살짝 그 미역들 있네. 요기 살짝 좀 나는데 제가 맛. 그 뱉었던 그 내장 특유의 그 역한 맛은 아니에요 미역을 우리가 먹을 때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잖아요 요 하는 거를 좀 기대하셨던 우리 사장님들 좀 아쉽고 좀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이거 지금 내장을 잘 제거하면은 저는 굉장히 또 괜찮은 또 씹는 질감이 좋은, 어, 굉장히 좋은 안주라고또 생각합니다 음? 아. 이게 식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펀지, 씹는 느낌, 예, 살짝 단단해진 스펀지. 근데 먹을 수 있는 거 어. 아, 뭐 거부감 있다. 이게 아니라 그냥 막 엄청 아삭거리거나 그러지 않고, 음. 아무튼 좀 예, 신기한, 신기한 그 씹는 습감이에요. 근데 씹는 재미는 상당히 있습니다. 예, 씹는 재미는 상당히 있는. 자. 응. Hmm? 와... 그땐 진짜 내장이 잘못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장이 잘못한거예요 물에 헹구고 내장을 빼고 물에 한번 싹잘헹궜더니 전혀 역함 비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음. 음? 응, 음, 재밌게 잘 씹히는 느낌 큰거 이렇게 오래 집어도 약한 거 없이 좋습니다 음... 아 이제 군소까지 이렇게 정벌하면 정말 저는 못 먹는 게 없어지는 것 같은데? 응? <웃음> 음? 이제 뭐 아유, 군소 아유, 그냥 바릅니다 제가 아유. 자 제가 아까 이 군소를 물회 같은데 해가지고도 또 넣어서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징어를 조금 사왔어요 산 오징어 그걸 좀 물회를 만들어 가지고 군소도 좀 썰어서 넣어가지고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물에한잔 넣어 쏴서 얼음까지 탁 넣어가지고 음 아, 얼음 똥띄워 가지고 먹으니까 맛있습니다. 아. 자. 자자. 2열 지열이라고 하죠. 밖에 지금 온도가 영하 거의 한 7도, 8도 그런데... 싸다! <웃음> o n 자 이제 군소는 더 이상 저에게 치약 음식이 아닙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내장 이 내장이 잘못했던 거예요. 음, 군소는 제가 없었습니다. 네.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오늘로 제가 정말로 어, 완벽하게 이제 군소를 정복했다는 거를 좀 이제 알려드리면서 네,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시청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은 여기까지고 저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자 이로써 잡서가못 먹는 것 중에 군소 빠졌습니다 이제